지금 FM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첫 순서인데 어,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바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찍는 씬은 이제 제 개인 파트고요. 방 안에서 좀 이렇게 어질러진 방 안과 또 거울을 보면서 좀 이렇게 허탈하고 지쳐있는 제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다나 바보 됐어 바보 됐어 잊혀버리자, 이렇게. 웃어버리자, 이렇게. 죄송한 위로를 해봐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고. <웃음> 촬영 저 개인 컷을 찍고 있는데 방 안에서 좀 굉장히 어지럽히고 물건들을 좀 깨기도 하고 TV를 좀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가 자는꿈이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난게어나게네 지금 서브테이트뮤직 비디오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옥상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잘 찍어보겠습니다. Let's go! 는비도이지게도말와 하루만 심장 바줄 사람 어디도 없나 런먹상만자 자전거, 봄이도 자전거이죠 이제도 다 자전거 차는 좋은 날씨기 때문에 우리 캐럿들도 시간 되면 음, 안전하게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런 힘든 일상 속에서 또 우리만의 개방할 수 있는 방식 찾아야 되니까 행복하세요. <목소리> 아 첫날 촬영 다 끝냈습니다 네, 이제 저는 바로 양양으로 갈 건데요 네, 두 번째 날 양양 촬영인데 정환이가 먼저 가 있거든요 정환이랑 오늘 같이 얘기 나누고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내일도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FML 오입 어. <웃음> 어, 열었어요. 많이 네, 사랑해 주고 시 아, 미국어도 아, 잘할것 아, 같으니까 네, 기대하세요. 네 오늘은 뮤비 촬영장이 아니라 이제 로케로 나왔는데요. 아 바다로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어바어 바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어, 예쁘고, 일단 이게 너무 아침이라면 사람도 없고, 참 좋은 것 같네요. 지쳐어서안 들게 그 너무 라 그날 수고 결국에 멤버들밖에 없다. 아. 어. 어. <웃음> 세상은 다나 즐려도 어. 빌어 먹을 세상이다. 어. 여기 와서 웃는다. 몇들밖에 어. 없다. 그뜻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세븐틴 미 f n l 촬영장에 계십니다. 이곳은 양양이고요. 저희 어머니 섬은 양시입니다. <웃음> 감독님께서 파이팅해야지 찍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FMA를 찍으세요. 너무 상반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 촬영인데 촬영장 분위기는 그때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됐어, 나만 바보 됐어.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 많은 사람도 나, 나, 나, 나. 이제. 사라져 가는 그래서 쫓아 가고 있는데 네. 도망가고 이제 장난 힘들어서 쉬다가 어, 다시 진짜 뛰어가는 심입니다. 혼자서 꾸는 꿈이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나에게 어제 부러운이지 않아 않는 다짐을 해봐도 지금 FM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막 같은 공간에서 자차가 교통상으로 다녔습니다 노래 도입부의 파트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딱 그 뮤직비디오의 주제를 좀 확실히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보됐어, 깔 e 를 t e r 깔 get 을 l 나만 바보 a t 어 나만 I go t 어 l i t e r a t u r 버 I'm 렇게 a b u 저 케인 씨는 이제 그냥 캠핑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무드를 좀 찍어봤는데 어,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 되고요 좋은 뮤비가 레전드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촉이 확 섰습니다 네 우리 이번 더블 타이틀 손우공에 이어서 FM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같습니다 3일 정도 찍었는데요. 그중에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의 첫 주자 접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차 여러도 없는 제가 어딜 떠나려고 차를 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익숙치 않지만 그냥 이쁘게 봐 주세요. 이습니다 <웃음> 아, 오늘은 회사에서 몰래 도망치는 씬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촬영하는 게 살짝 좀, 뭐랄까, 그 드라마 연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재밌어요. <목소리> 내일 어 나만 바보 됐 어, 나만 바보 됐 어. 인정 버 리자 이렇게 웃어버 리자 이렇게. 퇴퇴 와도 위로 를 해봐도 집에 돌. 사람 어지도 음... 방금 제가 어... 혼자 좀서망치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 그런 서을 촬영했습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세상한에서 이제 에서한고 싶어 인데 에서세상에서도망에서 싶어 하는 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만 심장 바꿔줄 사람 어디도 없나 이런 빌어먹은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약간 친구를 좀 아련하게 그리고 좀 아쉽게 보내는 그런 연기를 좀 해봤어요 배치를 지우면서 마련하게 걸어가는 그런 연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개인 촬영이 좀 많아서 좀 다양한 그런 그림들을 FML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여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기도 하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들어가면 버스 못하게 밀어버리겠네요이씨은 <웃음> 이제 캐럿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요자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어, 뮤직비디오가 3일 동안 어, 많은 멤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어, 노력과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가있으니 어,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어, 뭔가 감정이입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 그리고 이번 노래 전부 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웃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알지?